반갑습니다. 지통령입니다 제가 제가 지난번에 무신사 스튜디오 한번 보여드렸었죠? 살로몬 영상에서. 제가 한남점에 입점하기로 했습니다. 입점이요? 오빠 입점 아니고 들어가기로 했다고 해야 되는 어, 거같아 어, 한남점에 입점하기로 했습니다. <놀람> <놀람> 이기는 이태원 한남 2호점입니다. 그때는 성수점 얘기했었는데 여기 자리가 생겼다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거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퇴인하고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러면 호실 가서 몇 가지 안내사항 정말잘 지내셨나요? 아, 그렇네요 조심 조심 무신사에 입성한 서통영입니다 생각보다 <웃음> 아, 안 어둡고 좋은데? 소리는 좀 올리겠다. 무신사에서 좋은 제안이 와가지고 세달 동안 여기 사용해보고 후기 영상을 한번 만들기로 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이게 혼자 그냥 유튜버 입장에서만 리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 여기 있거든요? 같이 써보기로 했어요 여자친구가 지금 브랜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좀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솔직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부사 스튜디오 관련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 가 위치가 진짜 미쳤거든요? 이태원역이 내리면 바로 있어가지고 조금만 넘어가면 한남동이야. 그러니까 한남동 라이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보세요. 네, 지금 사채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나갈게요. вам удачи. 영상에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월사이 무브먼트라는 브랜드에서 광고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뭐 돈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구독자분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줄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비용을 안 받는 대신 구독자분들에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우리 시민 혜택 어, 구독자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는 스트라이프 케이블 니트입니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스트라이프 니트 형태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케이블 짜임이 들어가 있어. 클래식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디테일 있잖아요. 짜임이 섞여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배색이나 여러 가지 느낌이 좀 흔하지 않은 느낌으로 포인트 주기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 제품을 입어보고 아 이거. 나만 아는 것보다 구독자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더 좋아하시겠다 해서 15%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컬러가 더 있거든요 그레이 컬러 같아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섞여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입어도 되게 포인트 되고 이쁠 것 같아 이쁘지 않아요? 이거 여기도 괜찮은데? 이 컬러도 이게 좋은 게 되게 얇고 코튼 소재인데 밑단은 또 이렇게 시골이가 짱짱해서 이렇게 잡혀있어서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디테일이잖아 그리고 이게 스트라이프 패턴 때문에 소재가 되게 얇더라도 실루엣 비침이라던가 이런 게좀 시선이 분산돼서 좀 많이 안 비치는? 요즘에 살이 쪄서 찌가 좀 나온 편인데 생각보다 비침도 없고 진짜 입기 좋다 둘다 다른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 요거는좀더 무난하게 입을 사람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좀 산뜻하게 입으실 분들 여기도 시보리 컬러가 블랙이 아니라 브라운이라서 좋은 거 같아요 혜택 받아 가십시오 <웃음> 배경이 너무 좋은데? 예뻐가지고 잘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오늘 첫 촬영은 합격이다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 스티커? 내가 만들었어 <웃음> 내가 디자인했어 대단한데? 테니스 코트 제 여자친구가 테니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혼자 쓰 이렇게 넓잖아 생각보다 혼자 쓰는 것보다 진짜 이 브랜드 입장에서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 유튜브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도 해보고 진짜 사람들 많이 사귀고 그러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컨텐츠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비밀이야 일단 <웃음> 일단 비밀인데 패션 쪽을 일단은 시작을 할 거지만 패션 쪽에서 없었던 아니면 좀 라이프 스타일 쪽에서 좀 없었던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내가 당장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일단 제일 먼저 해보자 생각해서 조만간 아마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믿는 사람이 여자친구니까 여자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하자고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잘 되면은 한번 공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유 니트도 괜찮죠? 이것도 제가 이번에 픽한 어드저스터 크루넥 니트인데 이런 식으로 아웃봉제가 되게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컬러 자체도 SS 시즌에 맞게 이렇게 되게 밝게 나왔고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일론 소재로 된 어드저스터가 들어가 있어서 어드저스터 크루넥 니트인 것 같습니다 짜임이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했을 때 바람이 훙숭 들어오는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버로크안 치고 오니까 사시봉제돼서 이게 몸에 까끌끌하게 까안 부딪히고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는 요런 걸 사시봉제라고 한단 말이죠 요렇게 고급 봉제도 들어가고 148,000원이면 딱 적당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통용픽 피... 때문에 이 제품도 15% 할인이 들어갑니다 딱 핏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일 큰 사이즈를 착용했고 핏을 보시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좀핏 자체도 여유있고 몸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소재 자체도 간단하게 잡힌 느낌보다 이렇게 하늘하늘한 느낌이 있어서 좀 편하게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카고 팬츠랑 입기 괜찮죠? 이것도 할인 들어갈 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두번 오지, 다시 오지 않는다 잘해 월사 야기 여기까지 할까? 나짜대박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딱 그럴 때나거든 응. 내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이거 되겠다는 건 뭔가 심장이 떨려. 너, 너 그런 거있도 그런 거 알아. 있어? 응. 딱 지금. <목소리> 여기는 이제 하아카이브 아시죠 여러분 하하우스라고 제가 또 FW에 하아카이브랑도 가방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한남동 일주한 김에 <웃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자존못하는데 예, yeah. 하하우스 yeah. <웃음> 대표님입니다. 이제 한남동 이웃. <웃음> <웃음> 오늘은 출근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 9시인가? 퇴근하고 어제 하루는 정신없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네요 이사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컨텐츠 회의하고 그런 과정 다 찍고 또 저녁에는 또 편집해야 돼가지고 또 편집하고 아, 어제 진짜 정신 없이 보냈는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공간에 오니까 배경도 되게 새롭고 사람들도 막 많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할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어제 퇴근하고 자기 전에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무실에 무신사에서 이렇게 좋은 지원을 줘서 저도 혜택을 받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 이런 사무실이나 한남동이나 이런 데를 좀 나만 즐기는 것보다 또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또 좋아하겠다 사업에 또 기본 마인드가 기분이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일단 주고 테이크를 해라. 제가 채널 초창기에는 그래도 기부를 많이 했잖아. 많은 혜택을 따오고. 근데 최근에는 좀 그런 게 솔직히 부족했어. 그래서 이번에 월살 무브먼트를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할인율만 높여서 소개해드리는 것도 좀 앞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다. 어, 그런 혜택을. 많이 보여드리겠다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고 온 옷도 월살 무브먼트에서 나온 카라 니트입니다 요즘에 빅피켓 카라 니트라든지좀 이런 카라에 배색이 들어간 니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런 형태인데 보시면 이 덧댐이 아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요 어제 보여드렸던 그 어드저스터 크로넥 니트처럼 근데 이게 나는 그냥 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볼따게 들어갔잖아요 이게좀 재밌는 것 같아 다잠그고 입어도 단정하긴 하지만 살짝 이렇게 풀어서 안에 배색까지 같이 보여주는 게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깨라인 딱 걸쳐서 이렇게 입으니 예쁜 것 같아 확실히 월사이무먼트가 이런 걸 잘해 좀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거를 구조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소재를 믹스를 한다든지 처음에는 어색한가 싶은데 막상 입어보면 좀 괜찮은 브랜드 약간 신곡 같은 브랜드야? 우리가 노래 신곡을 들으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게 좋나? 하고 안, 보, 안 듣게 되잖아 근데 그러다가 어느새 흥얼거리고 있어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웃음> 처음 봤을 때는 좀 어색하고 생소한데 누가 입은 걸 보거나 입고 다니다 하다 보면은 계속 눈이 가 보시면 바지에도 이렇게 디스가 들어가 있어서 카라 니트의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같이 맞춰주는 그러니까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로퍼 자체도 좀 볼드해서 딱 요즘 스타일로 연출을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15만 2천원인데 15% 할인이 따로 들어갑니다 이번 할인할 때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나머지 제품들 나머지 월살무브먼트 니트 제품들 10% 할인도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추천한 것들은 15% 나머지는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 기념으로 제좀 마음가짐을 담은 앞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혜택도 많이 드리고 한남동을 좀 재밌게 제가 좋아하는 동네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 혹시나 주변에 뭐 한남동 뭐 한남동이 굳이 아니더라도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놀러 가서 한번 인사도 드리고 새로운 인연 또 사귀고 제2의 서막을 함께하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무실 나오니까 리프레시 되고 좋긴 한데 영상을 계속 찍게 되네 이쁜게 <웃음> <예쁜> 많아가지고 불량 <웃음> 조절을 실패할 뻔했지만 좀 쳐내느라 좀 힘들었고 아무튼 앞으로 좀기부행테이크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시동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혜택 좋으셨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혜택 가득한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웃음> 잠시만요. 지금 영상 찍고 있었는데. 아, 그래.